파워포인트를 실행해 주겠습니다. 새 프리젠테이션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아래에 찾아보기를 클릭해 주시고 바탕화면에 비번호로된 폴더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단에 비번호로된 폴더가 위치해야 됩니다. PT 언더바 수험생 이름을 쓰고 저장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오른쪽에 디자인 아이디어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닫기를 눌러서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좌우 화살표가 나올 때 드래그해서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용지 크기가 어 좌우로 너무 넓게 돼 있죠.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디자인 탭이라고 있습니다. 디자인 탭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슬라이드 크기 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16대 9가 선택되어 있는데 16대9로 하시면 위에서 아래 간격이 좁아서 조금 사용하실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10 버전에서는 기본값이 4대3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셔도 되고 4대3은또 좌우가 약간 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크기에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서 4대 3이 조금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은 A4 용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16대 10 이런 값을 쓰셔도 됩니다 이제 용 슬라이드 크기에 대한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슬라이드 크기를 쓰던 점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시면 되고 고민하기 싫다 하시는 분은 4대3을 쓰시면 되고 저는 16대10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맞춤 확인을 해주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서 레이아웃에서 빈 화면을 해주겠습니다. 빈 화면을 하면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제목을 적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레이아웃에서 제목만을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텍스트 상자가 미리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글자를 적어주시고 변경하실 때는 지금 안에서 커서가 깜빡일 때는 글자색을 빨간색을 주시든 글자를 키우시든 현재 커서가 깜빡이는 위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변화를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블럭이 한 글자라도 빠진 상태로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빠진 내용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작업하지 마시고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면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선을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클릭하시면 실선으로 바뀝니다. 실선으로 바뀌면 전체를 블럭시온과 똑같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를 적당하게 키워주시고 글꼴도 변경해 주겠습니다. 글꼴이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굴림, 바탕 중에서 적당히 선택하셔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사각형을 선택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는 위쪽으로 보내주겠습니다.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글자를 쓰시면 글자가 바로 적히게 되는데 이렇게 글자를 도형 안에 바로 적으시면 위치를 이동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위로 올리려면 엔터를 쳐야 되고 다시 왼쪽으로 보내려면 홈탭에서 왼쪽 정렬을 눌러야 되고 약간 오른쪽으로 보내려면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위치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위로 올라가야 되면 다시 엔터를 쳐야 되는데 여기에서 미세하게 내리고 싶으면 다시 글자 크기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도형 안에 작업하는 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도형의 바깥쪽을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보시면 텍스트 상자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텍스트 상자를 만드시면 되는데 도형의 중간에서 클릭하시면 이 도형 안에 다시 글자가 적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지 마시고 상단에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고 빈 공간을 클릭해 줍니다. 근데 글자를 적으면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왼쪽에 빈 공간을 클릭해 주시면 좋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이제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의 방향키로도 이동하실 수 있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하셔도 됩니다. 글자를 적당히 키워주시고 글꼴은 굴림을 해주겠습니다. 도형을 클릭하시고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상단에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일 35% 더 어둡게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텍스트 채우기는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홈탭에서 글자 크기를 인쇄물과 비슷한 크기로 맞춰주겠습니다. 글자 크기가 정확하게 얼마라고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대충 하시면 됩니다. 테두리선을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지금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면 마우스 모양의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더하기 모양이 나옵니다. 복사가 되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줄여서 숫자 2를 적어주시고 글자를 키워주겠습니다. 다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빈 공간을 클릭해서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글자가 다 적혔으면 테두리를 잡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상단에 타원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키보드의 Shift키를 먼저 누르시고 드래그하시면 정확한 정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사각형을 클릭해서 서식을 복사하겠습니다. 홈탭에 서식 복사, 원을 선택해 주시면 사각형의 글자 크기와 배경색을 그대로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는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시면 복사가 되는데 직선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릴 때 좌우로 마우스가 흔들려도 아래로 정확하게 직선 복사가 됩니다. 마우스를 먼저 놓으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를 나중에 놓으시면 됩니다. 글자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도형을 클릭하고 키보드에 시프트 키를 누르고 다시 다른 도형을 클릭하시면 동시에 여러 개의 도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형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하셔도 여러개가 선택이 됩니다. 차이점은 Shift는 연속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컨트롤은 불연속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시든 Shift 누르고 클릭하시든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직선 복사를 하겠습니다. 글자를 수정하겠습니다. 상단에 자세히 단추를 눌러서 기본 도형에 원통이 있습니다. 원통형을 클릭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시면 모양 조절점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움직이시면 원의 크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홈탭에 자세히 단추를 눌러서 아래에 보시면 순서도에도 비슷한 모양이 있습니다. 순서도 자기 디스크인데 클릭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여기에는 모양 조절점이 없기 때문에 원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본 도형의 원통형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회전을 시키실 때는 여기에 회전을 클릭해서 돌리셔도 되는데 이렇게 돌리시면 조금 조심해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상단에 보시면 서식에 회전이라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90도 회전을 클릭하시면 빠르게 회전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모양 조절점을 잡고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클릭해서 홈탭에 서식 복사 클릭해 주시면 똑같은 회색을 쓸수 있습니다. 이제 선을 그어 주겠습니다. 연결선 꺾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회색 조절점에서 클릭하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회색 조절점에서 놓겠습니다. 키보드 위쪽을 누르시면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연결선 꺾임을 선택해주시고 회색 조절점에서 회색 조절점으로 드래그하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아래를 클릭해서 위치를 조금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결선 꺾인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회색 조절점을 누른 상태에서 다시 원통의 회색 조절점에서 손을 놓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결선 꺾인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고 회색 조절점에서 회색 조절점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방향키 아래를 클릭해서 위치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원통이 약간 위에 있었네요. 클릭해서 방향키로 조금 아래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옮겨 주겠습니다. 흰색 조절점을 잡고 아래로 내려 주시면 됩니다. 키보드 아래를 눌러서 조금 아래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흰색 조절점을 옮겨 주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흰색 조절점을 옮겨 주시고 키보드 방향키 위쪽으로 조금 옮겨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선을 바꿔주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을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홈탭에 서식 복사를 눌러서 선을 복사해 주겠습니다. 선을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서식 복사를 누르시고 선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파선이기 때문에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를 파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조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께가 굵어질수록 간격이 많이 벌어집니다. 1과 1분의 1pt를 해주겠습니다. 서식 복사를 클릭해 주시고 선을 클릭하시면 여기에도 하살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선을 없애실 때는 선을 클릭하시고 도형 윤곽선에서 하살표를 누르시고 하살표 스타일 1을 해주시면 하살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하살표를 보니까 끝이 삼각형이 아니죠. 클릭하셔서 도형 윤곽선에서 하살표 모양이 하살표 스타일 2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살표 스타일 2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의 굵기를 똑같이 1과 1분의 1로 해주겠습니다. 사각형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글자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사각형을 줄이실 때 그냥 줄이시면 위치가 이동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크기를 줄이시면 중심을 기준으로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아래를 중심을 기준으로 줄이고 싶을 때도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위아래가 중심을 기준으로 줄어듭니다. 키보드의 방향키로 위치를 이동시켜 주시고 하살표를 그려넣겠습니다. 선 하살표를 선택해 주시고 선을 그어 주겠습니다. 선을 클릭하시고 홈 탭에 서식 복사 클릭해 주시면 똑같은 모양으로 변경이 됩니다. 선의 길이를 조금 조절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시고 아래로 드래그하면 수직으로 복사가 됩니다. 마우스를 먼저 놓으시고 컨트롤 시프트를 나중에 놓으시면 됩니다. 서식 탭에서 회전을 클릭하시고 좌우 대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방향키로 위치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을 조금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클릭해주시고 홈탭에 서식 복사, 클릭,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자세히 단추를 누르시고 설명선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 주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홈탭에 서식 복사를 클릭하겠습니다. 말풍선을 클릭해주시고, 모양 조절점을 잡고,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도형의 크기를 조절해주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텍스트 맞춤에 중간을 했는데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죠. 클릭해서 아래쪽 중간 위쪽. 위쪽을 하니까 가운데로 오는 것 같네요. 위쪽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방향키로 위치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크기도 조금 맞춰주시고 새 슬라이드를 눌러서 두번째 슬라이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을 선택해주겠습니다. 제목을 적어주시고 테두리를 클릭하겠습니다. 글자의 끝이 약간 꺾였기 때문에 글꼴을 바탕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를 적당히 키워주시고 상단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주겠습니다. 상단에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일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 홈탭에서 글자색은 검정 텍스트 1, 테두리를 눌러야 됩니다. 테두리를 클릭하신 채로 글꼴 색은 검정 텍스트 1, 글꼴은 굴림으로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크기를 줄여주시고 글꼴을 줄여서 조금 작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시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시고 직선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시고 직선 복사 상단에 하살표 오른쪽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클릭 홈탭에 서식 복사 클릭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직선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범위를 씌워서 사각형과 하살표를 선택해 줍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방향키로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해주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상단에 연결선 꺾인 화살표를 선택해 주시고 회색점에서 회색점으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연결선 꺾인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고 회색 조절점에서 회색 조절점으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모양 조절점을 눌러서 모양을 조금 변경시키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굵기는 조금 두껍게 해주겠습니다. 2와 1 4pt를 해주겠습니다. 홈탭에서 서식 복사를 해주시고 선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너무 깐깐하게 완벽하게 똑같이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비슷하게 만들어 만 주시면 됩니다 뭐 오른쪽 꽃이 약간 안에 들어갔다고 여기 끝선을 뭐 칼같이 맞추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점은 읽으실 때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감점되지 않습니다 글자가 틀렸다거나 뭐 사각형이 아니라 육각형으로 만들었다거나 그런걸로 감점이 되지 여기 끝이 뭐 칼같이 맞았다 조금 안으로 들어갔다가지고 감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모양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출력하기 위해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상단에 보기 유인물 마스터를 클릭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오늘의 날짜가 있고 아래쪽에는 페이지 번호가 있습니다. 머리글과 바닥글은 설정을 하지 않으면 적히지가 않는데 날짜와 페이지 번호는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보기 닫기 하시고 파일, 인쇄,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를 클릭해 주시고 이 슬라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사무자동화 시험에서는 파워포인트 결과물을 한 장에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슬라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상단의 여백은 6cm를 줄라는 지시사항이 있지만 파워포인트에서는 상단의 여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하시면 6cm 여백을 주지 않아도 6cm 여백을 준 것과 똑같다고 해줍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길이를 재보시면 4.3cm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인쇄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보기에 유인물마스터에서 날짜와 페이지 번호를 체크를 없애지 않았다면 마스터 보기 닫기에서 파일 인쇄해 보시면 이렇게 오늘의 날짜와 페이지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번호나 오늘의 날짜가 나오시는 분들은 보기에서 유인물마스터 날짜와 페이지 번호 체크를 없애시면 됩니다. 1번 슬라이드의 통신 방식 아래에 그림자를 줘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상단에 서식을 누르시고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림자는 아래쪽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그림자가 생겼죠. 근데 그림자를 조금 진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연하게 나왔지만 다른 공개 문제에서는 그림자가 다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단에 도형효과를 선택하시고 그림자, 그림자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투명도를 0으로 해주시고 크리게도 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격은 7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진한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공개 문제 1회에서는 그림자가 연하기 때문에 클릭해서 도형효과에 그림자에서 그냥 아래쪽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일, 인쇄, 전체 슬라이드를 눌러서 이 슬라이드로 바꿔주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인쇄 설정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엑셀과 엑세스는 인쇄 설정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되고 파워포인트는 매번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슬라이드 해주시고 여기에 그림자가 표현이 안되죠. 이 슬라이드를 클릭하셔서 고품질을 그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그림자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고품질을 그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저장을 해주시고 파워포인트를 종료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비번호 폴더가 있죠. 더블클릭해 보시면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파일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창을 닫게 해주시고 비번호 폴더를 USB에 저장해서 인쇄하는 컴퓨터에서 인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쇄하는 컴퓨터에 USB를 꽂아서 복사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엑셀을 먼저 더블클릭해서 열어주시고 파일 인쇄를 누르시고 한 장에 인쇄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인쇄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프린터가 있으면 진짜로 인쇄를 해서 결과물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프린터가 없다면 아래에 보시면 PDF 파일로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PDF 파일로 선택해 주시고 인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pdf 파일로 인쇄할 위치를 물어봅니다 저희들은 비번호 폴더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pdf 파일을 엑셀이니까 sp 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이제 비번호 폴더에 와 보시면 sppdf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더블클릭해 보시면 pdf 파일이 열립니다 pdf 파일은 여러분들이 프린터로 인쇄한 내용이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프린터가 없어도 반드시 pdf 파일이라도 인쇄해서 내용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는 가로선이 없는지 그리고 금액은 원화기호가 붙었는지 그 다음 숫자는 소수점이 없이 오른쪽 정렬이 됐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있는 정답 파일과 비교해서 틀린 점이 없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는 인쇄가 끝났으면 상단 6cm 중에서 프린터물로 여기에 비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자필로 비번호를 104라고 적어주시고 이제 수험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수험번호 적어주시고 이제 성명 적혀 있으면 성명 옆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자필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액세스를 열어 주시고 좌측에 폼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쇄하면 되니까 내용이 한 장인지 확인해 주시고 인쇄를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린터가 있으면 프린터로 인쇄를 해 주시면 되고 프린터가 없으면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저장 위치는 바탕 화면에 천사 폴더로 하겠습니다. 액세스니까 A1로 하겠습니다. 저장. 끝났으면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해 주시고 다시 쿼리 1 보고서에 쿼리 1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 그러면 보고서가 인쇄가 됩니다. 인쇄를 클릭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A2라는 이름으로 주겠습니다. 프린터가 있으면 여기 저장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인쇄가 끝났으면 액세스는 종료해 주시고 인쇄된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틀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틀린 내용이 없다면 상단에 비번호,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선택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보고서 상단에도 비번호, 소원번호, 이름을 자필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워포인트 파일을 실행해 주시고 파일, 인쇄,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 해주시고 고품질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컬러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인쇄를 누르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pt로 저는 주겠습니다. 프린터가 있는 분들은 굳이 이 작업을 안 하셔도 되죠. 저장 위치는 천사 폴더로 하시고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pt pdf 파일을 실행해 주시면 파워포인트로 한 장으로 인쇄가 끝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틀린 내용이 없으면 상단에 비번호, 수험번호, 성명, 자필로 기재해 주시고 이제 저희들은 상단에 여백 6cm를 모두 줬죠. 파워포인트는 주지 않았지만 이 슬라이드 하면 6cm 여백 충고와 똑같습니다. 이제 출력물 용지마다 비번호와 수원번호, 성명을 자필로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엑셀 한 장, 엑세스 두 장, 파워포인트 한 장을 출력했습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모든 출력이 끝나면 출력물에 표지를 줍니다. 그러면 출력물의 표지를 가장 위에 두시고 그 다음으로 엑셀, 그 다음 액세스, 그 다음 파포를 놓으시고 편차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기록한 후에 제출하시면 시험이 종료가 됩니다.